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에너지 대사라는 것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어떻게 필요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할 것이냐 식품의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 받습니다 우선 에너지 단위로서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칼로리 단위입니다. 칼로리는 정확하게 물 1ml, 정유수입니다. 섭씨 14.5도에서 15.5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정의를 합니다. 1000kcal를 1kcal로 표현을 합니다. 식품에 대한 에너지연량가를 구하는 실험기기로는 봄연량계가 있습니다. 이걸 식품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량을 실험으로 구합니다. 자, 구한 결과 우리가 각각 탄수화물 1mg당 4.15kcal 지방은 9.45 kcal 단백질 5.65 kcal 알코올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입니다 에탄올 7.1 kcal 자 그런데 생리적 열량가는 이와 같이 식품이 가지고 있는 열량가와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체내에서 소화 흡수 되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4kcal 그리고 지방은 9kcal, 알코올은 7kcal 임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자, 생리적 연량과 우리가 식품의 열량과를 이제 소화 흡수율과 관계 지어서 바로 구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알코올에 대한 식품의 열량과와 생리적 열량과 자 이걸 우리가 표로서 볼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보십시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의 질소가 소변으로 요소로 손실될 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식품연량가는 5.65 kcal per g 이나 생리연량가는 4 kcal per g 밖에 되지 않는다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 에너지 대사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이와 같이 간접법과 직접법이 있습니다. 자, 직접법은 다시 말해서 열량계 안에서 이제 발산되는 열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간접 측정 방법으로는 우리가 호흡계를 통해서 소비하는 산소량과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방법 호흡계수가 무엇이냐 Respiratory Quotient RQ로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소 CO2 이산화탄소 호흡으로 호흡으로 불어낸 이산화탄소량을 우리가 호흡으로 섭취한 산소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O2분의 CO2입니다. O2분의 CO2 양 이렇게 해서 호흡계수를 구해보면 자각 탄수화물의 포도당의 경우에는 호흡계수가 1입니다.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포도당 분자 C6H12O6 그 다음, 호흡의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CO2, 육몰, 그 다음, 물, 에너지, 이렇게 해서, 반응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지방, 마찬가지. 지방은, 자, 호흡계수가 0.7 정도, 그 다음 단백질 0.8 정도 나옵니다. 자왜더 적은 값이 나오냐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혼합식의 경우 호흡계수는 약 0.85이다 자 호흡계수를 계산하려니까 지방의 지방산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단백질의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계산을 해보세요 다음, 인체 에너지 대사량에 필요한 기초대사량 BMR 자 기초대사량 뜻을 이해를 하시고 다시 말해서 인체가 생명유지에 필요로 한 최소한의 아, 에너지입니다. 인체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량의 에너지입니다.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자 어떤 상태에서 측정을 하느냐? 우리 기초대사량이 일일 소모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60에서 70%. 그럼 기초대사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이와 같이 아주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체표면 아, 체표면적이 체 표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표면적이 크면은 열발산이 큽니다. 그럼 기초대사량이 높아집니다. 그다음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자, 연령에 따라서도 선별에 따라서도 그 다음 체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기초대사량은 13% 증가합니다. 그 다음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 합갑상선 호르몬은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킵니다. 임신 수요 월경에서도 기초대사량의 변화 요인을 줍니다. 자, 영양상태를 보시면 영양상태 불량시 기초대사량은 저하됩니다. 과잉시 증가합니다. 수면은 기초대사량약 10% 정도 감소시킵니다. 자 기온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 기온이 낮으면 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체열발산을 위해서 기초대사량이 증가합니다. 카페인, 흡연 등도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킵니다. 휴식대사량 식후 4시간에서 5시간 후에 다시 말해서 소화가 어느정도 끝난 다음에 아무런 운동 근육활동 없이 편안한 자세에서 우리가 휴식대사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휴식대사량은 전체 1일 에너지 소모량의 60에서 한 75%를 차지합니다. 앞쪽에서 기초대사량이 60, 기초대사량이 1일 소모량의 60에서 70%를 차지한다. 얘기를 했고요. 휴식대사량이 60에서 한 75%를 차지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보다 조금 뿌라살파죠. 자, 왜 뿌라살파가 됐습니까? 그 다음, 인간의 활동에 필요한 활동대사량. 활동대사량. 서믹 이펙트 도브 엑사이즈. 우리가 활동에 의해서, 이제 근육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활동 강도에 따라, 시간에 따라, 우리 체 구성 성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대개, 일일, 에너지 소모량의 20에서 40% 차지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대사량은 커집니다. 다음 우리가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이 있습니다. 서미기 백도 보푸드해서 TEF로 약자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그러면 섭취한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소화, 흡수, 운반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죠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거의 대개 총 1일 에너지 소비량이 약한 10%에 해당됩니다. 물론 탄수화물에는 필요한 게 10에서 15% 지방은 3,4%로 적어요. 단백질은 15에서 30% 알코올은 약 20% 정도입니다. 그런데 혼합식의 경우 우리가 10%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은 단백질이 가장 값이 크고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소화에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적응대사량이라는 적응대사량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환경변화 가 온다. 추위나 영양상태 등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등에 있어 이제 열이 발생돼 소비되는 에너지입니다. 주로 열 발생은 이와 같이 갈색 지방 조직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갈색 지방 조직과 백색 지방 조직을 두 가지 비교를 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갈색 지방 조직은 왜 갈색이냐? 미토콘드리아나 시토크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혈관 분포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백색지방조직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갈색지방조직은 어디에? 열박 발생을 하는데 주로 쓰여집니다. 열발생으로 체온 상성의 에너지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백색은 그와 반대로 ATP를 생성한다. 그리고 지방구는 모양이 달라요. 백색 지방은 중앙에 큰, 하나의 큰 지방 구, 공 모양의 지방 조직이 나타나는데, 갈색 지방 조직은 여러 개의 작은, 작은 공 모양의 지방 조직으로 나옵니다. 자, 일일 에너지 소비량 산출은 이와 같이 기초대사량에 활동대사량을 더하고 식품 이용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약 10%를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식품 이용을 위해 자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을 한다. 어떻게 할까?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이 90%이고, 식품 이용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10%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곱한 것에 0.1을 곱하면은 이게 식품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량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일일에너지 필요량은 어떻게 계산할까? 다시 말해서 기초대사량에 활동대사량을 더하고 식품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을 더하면 된다. 그럼 계산하면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을 우리가 구한 값에 곱하기 1.1을 하면은 일일에너지 필요량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자, 예를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이 1200,500이다. 1700kcal이다. 여기 라지 Kkcal, 라지 K 잘못됐습니다. 다 수정하세요. 그러면 식품이용을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170kcal이다. 합하면은 1870kcal이다. 그럼 이걸 계산을 그냥 1.1 기초대사량의 활동대사량 곱한 값에 1.1을 곱하면은 1일 에너지 필요량 1870 kcal 이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섭취 기준 에너지 섭취 관련에 대해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 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평균 필요량에 해당되는 아,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그리고 필요 이상의 에너지는 비만의 주원인입니다. 주 요인이 됩니다. 자, 우리 성인 남녀 에너지 필요 추정량 산출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은 어 어떻게 기억을 기억을 한다기보다 자기에 해당되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계산을 해 보세요. 자, 여기에는 연령 그리고 그 다음 체중, 신장, 메타 단위로 계산하면 을은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 그리고 피지컬 액티비티 활동 수준 계수는 비활동적이다 1.0, 저활동 1.11, 활동적이다 1.27, 매우활동적이다 1.45 자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예, 식이 절대적 이라고 얘기는 할수 없습니다. 자필요추정량을 산출하는 공식, 학자에 따라 주장하는 식이 다른 몇가지 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필요추정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앞쪽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뭐 기초대사량에 영향을 준다. 활동대사량은 그게 활동 음, 상대에 따라서 우리가 개수를 넣으면 됩니다. 그이외에 생리적 상태에 따라서 특히 임신부에는 2분기에 340kcal/하루. 3분기 450수유부에 340칼로리를 더 추가로 공급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섭취 관련에해서는 당연히 에너지 섭취 불균형에 의해서 저체중, 체중 감소나 체중 증가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비만은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등이 발생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 있으니까 특히 여러분 비만 관리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중을 감소시켜 후에 체중 조절이 이제 실패하고 뭐 문제점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내용이니까 보시고 그 다음 에너지 대사에서는 결국에는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체중 유지에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섭취한 에너지 량이 모두 소비되고 체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은 막을 수도 있도록 하자. 자, 과잉 공급됐을 때 부족할 때 에너지 불균형 관계 그 다음 알코올 대사입니다. 이 알코올이 몸에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익히 우리가 압니다. 자, 빈연량 식품입니다. 1g당 7kcal 에너지는 내지만 에너지 이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짜 중요한 영양소는 거의 없잖아요. 자, 알코올은 위에서 20%, 소장에서 80% 다 흡수되어서 바로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주로 대사가 대부분 대사가 일어납니다. 자, 알코올이 섭취되면은 알코올 탈수소 효소 ADH 알코올 디하이드로젠에이즈 D 그러면 하이드로젠 탈수소 효소입니다. 수소를 잃어버린다. 산화반응입니다. 알코올탈수소효소에 의해가지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체내에 이렇게 축적이 되면 은 바로 얼굴이 벌긋해 달아오르죠. 그리고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다시 또 더 산화가 돼 가지고 아세트산으로 산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세칠코에이로 전화돼 가지고 지방산으로 합성되버립니다. 지방산으로 합성되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TCA 사이클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들어갈 확률은 거의 낮다. 다음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는 알코올대사 속도 조절인자이며 아이 보조인자로 필요합니다. 그다음 과량의 알코올 섭취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게 위에 알코올 탈수소 효소가 작동을 못 하고 너무 과량이다. 그러면 이거 MEOS, microsomal ethanol oxidizing system을 따라 가지고 대사가 일어납니다. 간에서. 이건 간에서 약물이나 이물질 처리하는 시스템에 이에서 작동이 됩니다. 아, 그래서 알코올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데 문제는 대사되지 못한 아세트알데하이드 양이 빠르게 증가되어 버립니다. 음, 아세트알데하이드 양이 체내에 축적이 되어서 숙취해서 더 많이 몸이 이겨낼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벗어난다면 술을 먹고 목숨을 잃는 사태가 일어나는 사건이 종종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알코올과 건강 문제는 이히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자, 혈액 조직에 만약에 축적된 저산이 이제 신사 신장에서 요산 배설을 저해해서 통풍을 또 유발합니다. 요산 배설을 저해합니다. 축적된 저산이 알코올이 있어. 그 다음 저혈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생 저해를 가져와서 저혈당을 초래합니다. 간에서 지방합성이 증가합니다. 지방간입니다. 그 다음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킵니다. 당, 당연히 간기능을 장애를 준다면 알부민 합성이라든지 이게 감소되니까 복수부종이 나타납니다. 위산분비를 증가시켜서 위나 12장 염증, 괴양, 최장 염증을 일으킵니다. 중추신경계를 약화시켜서 기억력 감퇴 집중력 부족, 초래, 만성, 음주는 알코올 침해를 유발합니다. 면역능력 저하시킵니다. 임산부는 어떨까요? 바로 섭취한 알코올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태아발육, 장애, 성장부진, 신경계이상, 안면기형, 정신박약 등의 태아알코올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건강 너무 해치죠? 자 계속 여, 해치는 영양뿐입니다. 영양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냐 보십시오. 알코올이 간에서 바이타민A, 바이타민 A, 레티놀뿐에 촉진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알코올성 간질환 시에는 바이타민 A 저장 용량이 아주 많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담접췌장액 분비 간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자 분비 감소로 지용성 바이타민 흡수도 불량해집니다. 장기간 음주자에게는 바이타민 B1, 티아민이 결핍돼자 베르니케 코르샤코프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알코올성 근망증후군입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정신 혼란합니다. 운동실조, 안면급, 마비등이 나타나는 증,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는 리보플라빈, 바이타민 B6 결합, 엽산 부족으로 인해서 혈장 호모시스테인 농도 증가, 거대 정아구성 빈혈, 대장암 발생이 증가합니다. 혈중 바이타민 C 수준을 낮춥니다. 또한 마그네슘 결핍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 감소됩니다. 그럼 칼슘 해외, 체외 배설을 촉진해서 골다공증 위협도 높입니다. 오랜 기간 과음한다면 저인산증, 저카륨 혈증 등 전해질 장애도 일으킵니다. 또한 장기염주는 아연이나 철분, 칼슘, 리보플라빈, 겸핍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너무나 악영향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용도로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